근데 아니, 마음이 그냥 걱정을 안 해요. 그러더니 세상이 뭐가 변한 것 같아요. 어, 내 마음이 무 구원을 안하세 옛날에 많이 듣는데. 그러더니 뻥 하더니 손이 많이 와요, 그들이 아니면 귀신 들 것처럼 많이 와가지고. <웃음> 진짜 긴장하네.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진짜, 긴장하네. 박수 한번 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떨려요. 네. 감사 <웃음> 네. <웃음> 하고 있어요. 직장생활에서 가 200만 원모급 받고 매면 하다가 부조히 200만 원 받고 애도 못 키우고 힘들었어요. 이 그러다 보니까 식단하게 됐는데 아시죠? 코로나 터리고 그리고 작년에 많이들 했겠지만 주식이랑 코인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대출 막그 자영업 막 소상공인 대출 코고나 대출 막 끌어다 썼어요. 아시죠 어떻게든지. <웃음> 처음엔 돈을 따서요. 얘가 어기 쿠던이 막 1억이 돼요 차달 아못하겠대 결론은 한 2억까지 봤는데 못하니까 5월달 되니까 구독이 다 살았어요 아그 다음부터 우울증 못해요 식당은 안되고 힘들고 그때 호라그리아 채널이 있었는데 그때 백이시였어요 맨날 같이 뭘 해봐요 뭐 게임 채널 해봐요 아니 이분은 또 뭐야 너무 어, 자기도 깨달았대 벌써 아 근데 그걸 다시 봤는데 거기서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그게 포도 포도 포도 였어요 그걸 설명해 주셨어요. 막 쓰면서. 아. 거기서 제가 좀 솔직히 놀해서 작년에 그때도 돈도 없고 좀 매시 너무 힘들고 그래서 꾸준히 토론 어요 그러니까 그거만 했어요. 왜냐면 제가 되게 개요를 뭘 하는 것도 싫어해요. 지금도. 지금도 뭐 학원을 뭐 맨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쓰잖아요. 뭐 백반 쓰기. 말씀을 만 해줬는데 그런 거못 하겠더라고요. 딱 하나만 하세요. 딱 하지 말고. 여기서도 그래서 계속 그거만 했어요. 그냥 하루 두 시간씩.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식당에서 열심히 고기쓰고 아 그거만 했어요 계속 근데 내가 뭐라고 했다는 건 눈치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잘안 봤어요 채널을 잘안 봤어요 근데 딱두달 정도 지나가 보니까 어? 갑자기 그게 뜨잖아요 유튜브는 뭐알고 보이네요 뭐, 이분 얘기가 나와요 그러더니 감사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어다 맨날 감사하고 있는데 근데 마음을안 느껴져요 근데 계속 그거를 보니까 이상하게 빨리 들어가요 맨날 영상을 봤어요 식당은요 혼자 얘기 하다가 그따들어요 왜? 보시고 못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듣고 있어요 그 입에서 내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직원이 뭐 하세요? <웃음> 아니 예, 그거 아니고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계속 그러다가 사실 내가 부자 지 부른 게 작년 1 2월에정 공부에서 국제 왔어요 그러니까 장사는 안 되지 계속 했는데 사실 포기할 뻔 했어요. 4개월을 미안합니다. 이것만 했어요. 어떤 할줄 아는 게 이거고 사실 이게 제일 잘 맞아요. 생각하는 거 싫어요. 그러다가 데이비스 네, 보다 든간 그때 당시에 어 그거 보고 머릿속에 상상을 보도했어요. 쏟아져 하고 뭐, 나도 한번 해보자 인생에서. 뭐. 근데 좀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데 뭐안 느껴져요 사실. 제가 좀 그래요. 근데 뭐 많이들 보실 것 같아요. 왜 저도 느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느낌 대신 때도 에이 말해드려면, 그런지, 그런지, 그런 하지 마자 털어줄 건지 뭐 이제 한만 하자. 하게 되면 뭐가 마음이 다가오는 것 같긴 해요 단계적으로 계속 그 강의를 올리시잖아요 그럼다 뒤져봤어요 다 들어보고 옛날 거다보고 근데 그때부터 뭔가 마음속에 뭔가 조금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 진짜 뭐가 있어요 심장인가 어딘가에서 뭐가 움직이는 느낌이죠 내가 뭔가 행동을 하게 살짝 한 발에 걸치게 해요. 근데 바뀐 게그랜서핑인가 그것처럼 뭐가 갑자기 코로나가 끝나는 느낌이야 갑자기 보통게확 풀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고를 넘어가고 편안한 그때 너무 많아서 너도 걱정이 안 돼. 갑자기 아니 마음이 그냥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다니 세상이 뭐가 변한 거 같아요. 어, 내 마음이에 무서움을 안 가지. 옛날에 많이 탔는데. 그러더니 뻥 하더니 손이 많이 와요. 갑자기. 만약에 그, 그 귀신들린 것처럼 많이 와가지고 아 이게 뭐 말로만듣던 그거구나. 그게 왔구나. 아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내일 전에 잠시, 잠시. 들었다고. 내일. 그만 거 듣는 거예요. 일어나면은 딴거 아니에요. 그냥 허리 펑퍼 아니면 이것만 들어. 음. 또 아이브가 미치는 사람처럼. <웃음> 아니요즘에 그것도 있어요. 오빠 저목걸이 뭐야? 오빠 목소이에요 진짜. <웃음> 그 이후에 이제 4월달부터는 제가 갑자기 우리가 모지 알래. 갑자기 매출이 몰빵가 돼. 원래 어, 원래 식, 식당 식당 올라가면 돈이 많이 나와요 정말. 근데 그거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느신다고해뭐 제가 오기좀 한게 아부집이에요 아 그러니까 너무 놀력어요나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다는 거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그때부터 모든게 바뀌더라고요 막 점점 잘돼요 계속 점점 잘되고 잘되고 잘되고 잘되고 하다가 사실 맨날 그투고만거잖아요이분난 몰라요 교육 안받았어요 몰라요 아 그래서 마음이고마운거 또 우연치 않게 누가 칩를 하는데 그래서 그상분제는 처음 가봤어요 가서, 가서 솔직히 이제 말씀드렸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정말 막 해가지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다른 거 몰라도 승찬님 아, 영상이나 그뭐프이고 거기서 들은 그 깨달음 같은 느낌에 그것만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경험 가에도고다쓸래 근데 이거 네, 내라 네 그냥 듣는 거 계속 근데 네, 그걸 깨달으이 아 내가 아내가 돈이 이제 채워지니까 반대로 아내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지껏 그 아내가 비어져 있던 게 돈을 못 벌게 했던 것 같아요. 삶은 사실 그런 것힘들라고연관이 있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새로 아, 상... 만난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르신가 아... 생겨 옆에서 한 명씩 한 명씩 나타나요 그러니까 시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돈돈돈 했는데 지금 이제 돈돈돈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크게 없어지라고막아 이제 막 그렇게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좀 생겨요 제가 원래 이런 데안 나와요 지금 나 아까 말씀했지만딱 아슬 가려요 근데 지금 떨고 있어요 다. 리 그래서 항상 돈돈돈을 그, 정말 이렇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저는 너무 단순해요 비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 내면의 아이 뭔 건지 알겠어요 이제 그걸 위해서 또더 자신을 위해서 또 마음을 더같지닦아야것고 아무튼 제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 많이 잘죠 저보다 더 잘한...